티켓을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붙여놔도. 어, 예쁘네, 정말.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도 활용하기 좋고, 그리고 편지를 보낼 때도, 수제 편지 보낼 때도 활용하기 좋은 방법을 하나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티켓들. 뭐, 티켓 스티커들이랑, 뭐, 요런 우표 스티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었던 수제 티켓들 이런 거를 담는 보관함 같은 보관 봉투라고 하는 게더 정확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부재료들이고 이런 거는 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엽서를 하나 준비해 줄게요 약간 작은 사이즈의 엽서고 저도 예쁜 엽서를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엽서를 다이어리 꾸미기를 활용, 활용할 활용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구멍을 뚫거나 해서 다이어리에 끼울 수는 있지만 그거 아니면 이거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서 오늘은 이거를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어, 굉장히 정확...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정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엽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저도 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 자르고 있는 거는 트레이싱지입니다. 트레이싱지를 한요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반투명 주머니를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이건 요, 요렇게. 테이프를 사용해서 붙여줄게요 풀테이프를 쓱싹 쓱싹 쓱싹 여기도 이렇게 붙이고 이 밑에도 깔끔하게 이렇게 붙이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작은 봉투가 여기 만들어졌어요 봉투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거를 2단으로 한번 해볼까봐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할게요 운동도. 조금 아래에 이단 주머니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트레이싱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요 엽서의 디자인이 그대로 보이는 게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 엽서 모양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렇게 해서 꼭꼭 잘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이 됐어요 여기 어떻게 하냐 그냥 담으면 돼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담으면 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담고 여기 앞에 간단하게 라벨 같은 거로 붙이면 예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괜찮고 되죠? 이게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이 앞에 이렇게 붙여서 간단하게 데코를 해주고 이것째로 선물을 보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아 카메라 배터리가 별로 없네 그러면 충전을 하면서 하면 되지~~ 아무튼 요대로 편지로 보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다이어.. 다이어리.. 한켠에 붙여도 예쁠 것 같아요 다이어리에 다이어리 한켠에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붙여놔도 어 예쁘네 정말? 붙여놔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지 이것은? 이리맨 앞장에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뺐다 꼈다 하기도 쉽고, 다시 재활용하기도 쉽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오,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 이렇게 보관을 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작은 엽서, 평소에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사용하기 힘든 이런 엽서 종류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활용하셔도 너무 좋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이나 편지 보낼 때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빠이. 오, 예쁘다.